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천안에 거주 중인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수림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정원배입니다. 뭐 초면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얼굴 안본사이긴 한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제 취향이셔서 아 감사합니다. 혼자 다니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행이나 그러니까 혼자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하셨지? 네 <웃음> 본인의 음악 재생 목록을 읽어주세요. 거의 발라드 위주로 아. 있어요. 어, 황인옥 포장마차? <웃음> 헤어져줘서 고마워. 오늘비. 시든 꽃에 물을 주듯. 피팅룸 이런 거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플레이리스트요? <웃음> 네. 트와이스의 펜시나, 청아의 스냅핑, 송민호 블락비의 스담스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곡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방탄 노래 듣는데. 아. <웃음> 네. 다이돌. <웃음> 진짜 발라드랑 재즈 빼면은 가리는 거는 없는 쪽인데. 아예, 아예 안 들으세요. 듣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웃음> 네. 안녕. <아니요. 웃음> 취향에 음악 취향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술과 클럽 아니면 카페와 독서? 술과 클럽보다는 저는 카페랑 독서를 더 선호하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나눠져 있어요 <웃음> 나눠져 <나누어져> 있다는 게? <웃음> 두 개가 따로따로 네. 따로 있어요 자아가 두 개라고요? 아니요 저는 술과 카페? 아, 술과 카페? 네. 네. 술막 엄청 퍼붓는 건 아닌데. <웃음> 아, 그럼 술은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는 좋아하시는. 어, 어 네, 맞아요. 네. 맞죠? 저는 술도 잘안 좋아하고 술자리도 되게 가끔 나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뭐, 클럽 같은 거는 혹시 좋아하시는지. 클럽을 막 엄청 좋아해서 맨날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그냥 네. 술이랑 근데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같이 있는 분들이랑. 네, 마시고,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가고, 가면 또 그냥 재밌게 놀고. 저는 네. 가본 적이 네 번인가? 그것도 아, 딱한 군데만 네번 갔거든요? 어우, 밤새 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웃음> 아무래도 춤 많이 추시고, 이제 댄스곡도 많이 들으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클럽이랑 좀 연이 음. 깊으실것 같아서. 그래서 <웃음> 여 이게 거예요. 진짜 편견 같아요. 뭔가 춤추는 사람은 클럽을 좋아한다? 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제가 이거 들은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 무섭네요, 되게 갑자기. <웃음> 선택을 하겠습니다. <웃음> 하셨는데 혹시 음. 무슨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하신 아. 거예요? 조금 더 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웃음> 꿈꿔왔던 해 근무를 남자친구가 반대한다면? 제가 정말 원하는 거죠. 네. <웃음> 일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나요? 진짜 원했던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싶으면 원했던 일을 해요. <웃음> 네. 아 그럼 가야죠. <웃음> 어갈것 같네요. 다시 없을 기회인데 갈 거라고 생각. 음, 네. 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웃음> 이번 아니면 다시는 못 간다고 해도. 전 그래도 변함 없어요. 오. 자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제거를 생각하셨나요?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좀 생각한 것 같아서 다른 질문들도 다 해볼 생각으로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혹시 정치 관련 글을 SNS에 올려보신 적이 있나요? 아 물론 이제 막 정치에 관련된 본인만의 생각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거를 올리면 <웃음> <웃음> 시선이 <웃음> 따가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웃음> 혹시 SNS에 올린 적 음. 있으신가요? <웃음> 어 아니요 저도 없어요 굳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막 소리를 낼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치지 사실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쪽이 있으신지 이슈에 동요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런 정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일단 관심은 좀 많이 있어요. 음. 정치색이 연인이랑 달라도 괜찮으신가요? 다르면은 맞춰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제가 감추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음. 만약에 다르면은 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예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상관없다 <웃음> 네 그냥 아예 뭐 선택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목소리 들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맞으신? 아저씨는... 아 저랑 맞나요 <웃음> 네. <웃음> 저 저는 목소리가 제 친구랑 되게 비슷해서. 친구요? 친구분의 뭐 이미지가 어떠신지 제가 보니까. 어 근데 전혀 달라요 친구랑. 전혀 달라요. 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 전체적인 <웃음> 네 <웃음> 26살 정원배입니다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2살입니다 22살이요? 네 <웃음> 뭐 선호하는 나이대가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나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맞으면 된다 네 뭐 그래도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위아래 나는 몇 살까지 된다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좋으면... <웃음> <웃음> 음, 선호하시는 나이가 따로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나이는? 네 저는 동갑이랑 연애를안 만나봐서 아... 진짜 어린 친구들은 진짜로 어리게 해서 아... <웃음> 선입견이 좀 있어요 동시에 하는 걸로 <웃음> 아, 네